자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어, 이빨 금리가 음. 너무 오래돼 해서 네. 이번에 새로 바꿨는데 네. 바꾸고 나서 바이오가들 안 맞아가지고 네. 수리하러 왔어요. 네. 언제 바이오가들을 제작했어요? 작년 5월 말쯤에 났을 거예요. 네. 어 바이오가들 왜 맞추게 되었어요? 어요 코보는 소리 때문에 지 두 친구들도 많이 시끄럽다 그러고 네. 부모님이랑 집에 같이 사람들이 네. 너무 잠에서 잘 깨고 네. 그리고 저도 아침에 또코 안쪽이 좀 아프더라고요 코를 너무 심하게 고어서 네. 그 정도로 심했어요? 네. 저는 근데 네. 잘 몰랐는데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녹음해 네. 보니까 엄청 네. 어, 심하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어, 무호흡은 없었어요? 수면 뭐 예전에 네. 병원에서 한번 진단 받긴 했었는데 네. 그 초기 좀 가기 전이라 했나? 아 어, 네. 그러니까 코골이는 심한데 무호흡이 네. 어, 그렇게 심하진 않았네요 네. 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그 와이프가 들어 보니까 거의 네. 코알안 본다고 요 네. 아침에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네. 일어났을 때좀 상쾌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부철하고 나서 당분간 묶겼을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맞죠. 어떤 부작용 같은 거는 본인은 없었어요? 부작용보다 이게 청기였을 때는 아침이라니까 턱이 좀 뻐근하더라고요. 음, 네. 좀 뻐근한 것 때문에 와서 문의하니까 음. 다시 조금 조절해 주셔서 네. 그 뒤로는 괜찮아졌어요. 그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느끼죠. 네. 네. 음.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코골이가 심하면은 약학기를 쓴다 뭐 수술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본인은 그런 경험은 있어요? 아, 저 수술 한번 생각해봤었는데 네. 이게 후기들 보니까 너무 아픈 것도 있고 다시 원래로 돌아온다더라고요. 네. 찾다 보니까 네. 바이바드가 있어 상담받고 네. 하게 된 거죠. 음, 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됐어요? 믿음이요? 네. 인터넷 후기도 있고 처음에 응. 갈등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응. 와서 상담해 주시고 응. 직접 진단하면서 응. 체험이라 해야 되나? 예. 응. 어, 효과가, 효과가 얼마나 네. 있을지 그런 거 들어보니까 응. 한번 해보고 응. 네. 편히 자고 아침에 응. 일어나는 게 좋으니까 네. 그런 마음까지 한번 해봤죠 네. 어,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때 투자하길 잘한 거 같아? 아, 네 잘한 거 같아요 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음. 이제 같이 있는 와이프나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네.